어디로 가야 하나? 어디에 있을까? 보내고 멀리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 마. 오프라인 힐링 랜덤 채팅 비긴 어? 뭐지? <웃음> 아, 저 되게 긴장돼요, 지금.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라. 감사합니다.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 마.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와복숭가 뭐 너무 감미로 감사합니다 <웃음> <하하하. 하하하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앵콜 아, 한, 행복 행복 앵콜 행복을 드린 것 같아서, 아, 행복한 행복한 것 같아서 아, 너무 님의 아, 너무 슬사랑사아그노래 명곡이죠 <웃음> <웃음> <그대 보내고 멀리> <웃음> <가을새와> <웃음>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피라도 추억처럼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을다 <목소리> 아, 너무 좋네요. 너무 잘 들어주셔 가지고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멋있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, <웃음> 이런 날 생각인데요. 아, 저도 행운입니다. 네, 네. 좋은 네. 분들 만나가지고 감성, 감성 목소리를 듣기가 너무 좋은아 진짜요? 요즘 하이도 뭐 이렇게 부 이런 노래다가 소희도 이렇게 부는거좀 너무 많아요 맞아요, 네. 코로나 때문에 네. 요새 또 사실 버스킹도 저도 못하고 있고 네. 마지막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네. 좋아하는 네. 노래가 네. 있어요 김상성 씨 네. 노래 중에 김상성 씨 일어나 아, 일어나 네. 일어나셔야 네. 되는데, 불러도 <웃음> 일어나야겠다 야 일어나서 박수 한번쳐시고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<웃음> 일어서, <웃음> 그러니까 앉아서 웃긴좀 그렇다 일어나 아니 <웃음> 장난이네 <웃음> 여기서부 <웃음> <마>, 마지막 곡 험은 밤 가운데 서있어 난피야도 보이지 않아 l e a d l a d